일부, 나, 삼성전자 소액주주다. 주식에 입문한지 1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겨잇돈 500만원이 생겨 은행에 넣어둘까 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괜히 있을 것 같고 정기예금은 큰 매력이 없더군요. 그래서 주택부금을 들까 했더니 그것도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방송에서 하도 적립식 펀드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적립식 펀드라는 것이 고급세단의 미끈한 두번째 마누라를 태우고 자신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몇 억은 있어야 자산관리니 원니에서 삼성증권 이런데 맡기고 뭐 이런 줄 알았죠. 광고의 영향이 컸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너도나도 불경기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체감하기로도 그렇고 생각해보니 모두가 안 좋다고 할때 주식에 투자하자라는 결론을 내고 삼성전자를 10주 샀습니다. 47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나도 이제 당당한 삼성전자 주주다라니 왠지 우습기도 하고 뭔가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주식에 처음을 적은 돈이지만 삼성전자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좋아 50%에서 100% 수익이 났으면 물론 좋아하겠죠. 방송을 봐도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면 눈이 쫑긋해지고 사실 전 삼성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전제품도 신원때 전부 삼성이었다가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LG전자로 바뀌고 있고 밥솥은 쿠쿠, 선풍기는 신이, 미신은 브라더죠 하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됐는데 근데 그 당시는 차트도 볼줄 모르고 직업상 시간도 없고 해서 어떻게 되는 줄도 몰랐어요 인터넷 가끔 검색창에 눌러보면 5천원 올랐다 천원 내렸다 어느 날엔1 4천원 올랐다 하더군요 속으로 계산하며 5천원에 10주니 오늘 5만원 벌었네. 챗 오늘은 만원 날렸잖아. 그러던 차에 구정연휴가 됐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데 뭐 관련 책이라도 하나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참 오랜만에 책에 빨간 줄 쩍쩍 그어가며 열심히 봤습니다. 연휴 기간 부인과 찜질방 가서도 가지고 가서 보고 두 권을 빼고기 요약해서 단권화 작업을 했죠. 전뭐 그래야 고시도 되고 주식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불과 3에서 4일 만에 미친 듯이 익었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두통이 올 때쯤 내린 결론은 간단하다 였습니다. 뭐 이거 별거 아니구만. 그러니까 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긴 양봉 날때 사면 되겠네. 그때 거래량이 많으면 더 좋은 거고. 쌍바닥에서 사서 쌍봉에 팔자 이거 아니야. 왠지 자신감이 들었죠. 자 그럼 이제 지겨운 삼성전자는 버리고 쌍바닥 사냥에 나서볼까? 자 주시가 기다려라. 쌍바닥 사냥꾼. 내가 간다. 2부, 쌍바닥 사냥꾼. 차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52평선, 12평선. 응, 52평선은 검은색 굵은 거로 하라 그랬지. 이런 어떻게 하는 거야? 차트 2를 다룰 줄 몰라 혼자 끙끙대며, 검은색,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2평선 색깔 맞추고, 52평선하고 22평선은 중요하다고 해서 굵은색으로 넣고, 자, 이제 완벽하군. 그럼 쌍바닥을 찾아볼까? 저는 자신있게 삼성전자를 팔고 이런저런 종목에 들어갔는데 워낙 시장이 좋았고 아는 종목이라는 것이 다 유명한 기업들이고 하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2월달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25%의 수익이 났죠. 간단한 이치로 이런 돈을 벌다니. 자 요번에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볼까? 아, 저놈 혹시 쌍바닥 아니야? 너 쌍바닥이지? 종목들은 화답을 하듯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집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안되고 해서 근처 PC방에 갔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플로피 디스켓에 담아서 갔는데 플로피 디스켓이 되는 PC가 몇대 없더군요. 그래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현대차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키움을 켜놓고 모니터를 주시하는 50대 중반의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고 그날은 미팅이 오후에 잡혀있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무료했던지 버덕대며 차트를 보고 있던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는 스토키스틱, 이격도, 투자심리선, 모체계 시키는 대로 차트에 넣어놓고 있었죠. 그걸 보고는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아니요, 한달 했습니다. 나도 요즘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네,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며칠 고생했죠. 공부 열심히 했어. 한달 만에 25%라 수익 난거려 그때 저는 비타5 0 0에 혹하고 쌍바닥임을 확신하고 광동제약을 들고 있었는데 제 종목을 보시더라고요. 그때는 관심 종목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죠. 오늘은 그거 힘들겠네요. 저는 속으로 아저씨나 잘하세요. 이래봬도 제가 쌍바닥 사냥꾼이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관심 종목들을 말하셨죠. 오늘 부산 방직이 좋아 보이네요. 응. AD칩스도 갈것 같고. 참 재밌는 주식이야. 응. 인큐브테크도 오늘 안가면 내일 갈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광동제약에 큰 기대를 걸고 PC방을 나왔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분이 말했던 종목들이 거의 모두가 엄청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허거 그때 부산 방직만 샀어도 으 뭐야 이 AD칩스란 놈은 뭐하는 회사인데 아침부터 상한가야 고수를 만난 겁니다. 주택가 PC방 구석에 일문봉 차트와 시간대별 티 차트 하나 켜놓고 시세를 파악하던 고수를 만난 거죠. 저는 피시방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영웅물의 밝은 불빛을 받으며 그분은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3부 매수는 기수 매도는 예수 손절은 철학, 선생님은 주식을 25년 정도 했다고 하셨고 예전에는 수십억으로 투자도 했지만 무슨 사연인지 지금은 다른 사람 부인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500-800만원 정도의 돈으로 미수 풀베팅하며 주식을 취미생활 하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 정도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계좌의 돈은 항상 500-800만원 에서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경아웃 t v 에도 나오셨다고 했고 모증권 사이트에서 매도의 신이라는 칭호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원체 개인적인 얘기는 안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특징을 몇 가지로 기억해내면 첫째로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선해다. 주식은 생선과 같아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신선도가 떨어진다. 신선할 때 빨리 먹자는 것입니다. 주식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1문봉으로 매매를 하시고 큰 흐름은 5문봉 정도. 둘째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세력은 의미심장한 징표를 새겨놨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배님이 말한 쌍바닥, 쌍봉하고도 비슷합니다. 지시, 저항, 수급 뭐 이런 건데 지금도 잘 알기가 어려워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주로 매수하자마자 매도를 걸어놓습니다. 매도는 주로 전 고점 부근이나 상한가 바로 한두 후가 밑에 다른 개미들도 좀 먹어야지 하시며 상한가 언저리에 매도를 걸어놓거나 자신이 설정한 저항대에 걸어놓으면 열번에 일곱 번 정도는 수익을 냈습니다. 셋째는 세력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주식의 주인은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종목에 눌러 앉아있는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목에는 다 세력이 있고 주식 매니아들이 존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매니아? 어, 주식에도 매니아들이 존재하는구나. 짜장면 시켜 먹으며 떡진 머리로 모니터를 지켜보는 매니아. 혹은 세력의 모습을 상상하니 좀 웃기기도 했죠. 선생님은 각 종목의 세력들의 이름을 말하기도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공공전자의 세력이자 매니아는 장동철인데 성격이 괴팍하고 게으른 놈이라 지지하고 상승해야 할 자리인데도 상승하지 않는다며 손절을 하지 않으시더니 결국 상을 받아내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세력도 부지런한 공공공이처럼 해야 좋다며 극면하고 성실하고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는 세력을 좋아했습니다. 점 상한으로 가는 종목을 제일 싫어하시고 개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놈들은 결국 인심을 잃어 망하기 마련이라며 넷째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고 손절은 철학이다. 이건 선생님이 자신의 스승한테 배웠다는 말씀이었는데 자신도 아직은 손절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HTS라는 것이 없어 직접 손으로 그리면서 힘들게 배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손절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기계적으로 하는 것과 못하는 미세한 차이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돈을 벌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보통의 수익률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매수, 매도를 같이 할 때는 수익이 좋은데 선생님이 없으면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전업이 아니라 다른 일도 있고 주식창을 못볼 때도 많아 하루 등락률이 10% 이상인 종목들을 사놓고 일하러 다닐 수는 없었죠. 제가 매일 PC방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 날인가 선생님께서 제가 조금 괜찮아 보였는지 그동안 언더그라운드 고수들이 집대성한 매매기법이 있다며 복사를 해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V에 나와 삼성전자나 추천하며 수수료나 먹는 사람들이 아닌 지하에서 모니터를 보며 피 눈물을 흘리며 쌓은 매매기법을 집대성했다고 했습니다. 좀더 젊은 시절 자신은 고수가 아니라 말씀하고 정말 고수들. 하루에 100% 수익을 내는 언더그라운드 고수의 기법이었죠. 조절적 무림 기법이라. 한 클릭에 5% 수익은 떨어지고 지나가던 세력도 모두 무릎 꿇는다는 바로 그 기법. 황우석도 회개하고 강원래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바로 그 기법. 하지만 망설었습니다. 저는 그냥 재테크 정도로 하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을 hts를 보며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PC방에서 쟁반짜장을 먹으며 살기도 싫고요. 그러던 차에 해외출장을 가게 되고 일이 굉장히 바빠져서 PC방에도 못 가고 저 가주는 더욱 더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단타가 아닌 중장기 종목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 좀 마음 편하고 오전에 사서 오후에 안 팔아도 되고 한달 정도 들고 가면서 수익 날 수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나같은 직장인이 단타해봤자 수익도 별로고 강한 종목을 길게 가져가면서 마음 편하게 매매하자 하한가 갔다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갔다 무너져서 하한가 보는 것도 너무 지겨웠습니다 비록 초정절 강룡 1 8장에 비견할 만한 기법은 손에 넣지 못했지만 주강도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도 있으니 그 무엇이 두려우랴 응. 좋다 독립이다 이젠 아이 길을 가른다 4부 마이웨이. 처음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가장 상승 많이 한 업종이 증권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의 전부를 현대증권을 샀죠. 우리 좋아 2월 말 3월 초에 증권주 마지막 불꽃쇼에 동참해 큰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500만원 원금에 두달만에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보수가된 기분이었습니다. 주식 뭐 어려운 것도 없네. 주식 관련 카페에도 가입하여 손해보고 있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도 해줬습니다. 전주강도 이번 식이나 보고 단거라 작업도 했고 고수도 만났고 더군다나 두달만에 수익이 두배나 나 있었으니까요. 질문. 한소름 대고 오늘 오르길래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남편 몰래 주식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네요. 답변. 이마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겁니다. 제법 점자를 떨며 그리고 우량주에 투자하셔야죠. 주식도 잘 모르시는 초보가 무슨 배짱으로 잘 모르는 종목에 투자합니까?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서 들은 것 있어서. 자, 그럼 상담 들어갑니다. 응, 전저점 깨면 파세요. 이런 종목 미련 갖지 마세요. 30분봉에서 이미 상봉이 나왔습니다. 우하하, 잘난 척하니 기분이 상쾌하도다. 나락실도파스텔르 요구르트도 필요 없이 시원하구나. 정 모르겠으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세요. 미래셋 계열이 좋다고 하네요. 근데, 근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쌍바닥으로 매수한 종목이 다음날 쌍봉으로 무너지고 분명 어제 볼 때는 스토가 상승으로 돌파했는데 다음날 조정으로 파란선이 빨간선을 뚫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족족 하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쌍바닥인 줄 알고 샀던 기룡전자, 주성 엔지니어, 현대해상, 현대아이스코, 한국기술투자 등등 뭐야, 왜 이런 일이? 나는 주강을 두 번이나 보고 단골라 작업도 하고 보수와 함께 스케이핑의 세계에서도 50%가 넘는 수익이 났던 쌍바닥 사냥꾼이라고 나 다시 돌아갈래 모든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종합이 조정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3월 초부터 하락했는데 그때도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만원에 가까웠던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900, 800, 8 5 0 이거 완전히 수익이 쌍몽으로 무너지는구만 850만원 수익에서 쌍바닥으로 지지받고 다시 수익 내야지 내가 누구냐고 주강을 두 번이나 보고 단골화 작업도 했던 쌍바닥 사냥꾼이라고 800, 750, 700, 600, 550 뭐야 이거 거의 본전이잖아 안되겠다 잦은 매매는 일단 진정하고 다음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코스닥 한두 종목을 장투하는 카페였습니다 방장의 말을 거의 교주같이 믿었고 실제로 큰 수익이 나서 카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 카페는 바이오주 하나랑 단알이라는 종목을 거의 모든 회원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자꾸 쌍바닥이 쌍봉되니 그냥 눈딱 감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에 장투하자. 두 종목에 대한 정보와 성당성이 방장의 글을 보면 거의 눈을 휘둥그러져서 도저히 안사고는 못 빼길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두가 알면 어떡하지? 그래 좋다 좋아. 두 종목이니까 분산 투자이기도 하구나. 자 들어가고 바이오주 산날 저녁에 SCF라는 바이오주의 주가 조선이 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회사만 문제인 줄 알았지 저랑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응왜 매도가 안되지 아무리 마우스를 눌러도 안되네. 바이오주가 일제히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다날도 그때 8천원인가 7천원에 사서 거의 5천원대에 하락할 때 팔았습니다. 이제 본전 근처에도 있지 않고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인가 손해를 만회하려고 건드렸던 주식도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는 주강도 단권화도 스승의 가르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시장이 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조정할 때는 어떤 위대한 이론과 기술도 시알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망신창이 된 몸으로 다시 PC방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접니다. 불초소생 공공입니다.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선생님,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물벼락 밑에서 정신수양도 하고 뜨거운 쇳가루에 주먹도 날리면서 권을 단련하겠습니다. 주하의 말을 입은 저의 내상을 치료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법이, 선생님의 한마공이, 강룡 18장이 필요합니다. 저를 다시 거두어 주십시오. 오부 주도주를 잡아라. 생각해보면 지금 아무리 장이 좋다고 해도 두달 만에 100% 수익을 못 냅니다. 정말 환상적인 수익률이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거의 1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장이 무척 좋았고, 선생님께서는 예전에는 더 좋은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젖은 휴지로 주식 게시판에 눈 감고 던져서 걸린 놈을 사도 상한가에 갔던 시절이 있다고 하더군요. 둘째로는 왕초보라 겁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많이 오르면 기뻐하며 이익 챙기고 조금 내리면 겁이 나서 바로 매도하고 지금은 머리에 뭔가 들었다고 많이 오르면 더 오르겠지. 이거 상단이 어디야? 조금 내리면 양호한 조정이네. 이건 필시 세력의 물량 털기야.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다라는 왕초보의 매매 행태가 성공했다고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양호한 조정, 지지선 과대 낙폭, 기술적 반등 등등. 어려운 단어들은 많이 알았으나 수익률은 시장에 비해 적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 즉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다, 왕초보의 추세 매매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천만원에 육박하던 돈이 이제는 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실제 손해보다 더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수익 날때 기분 좋다고 친구들한테 술 싸고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이리저리 신경쓰고 실제 200만원의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본 셈입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영웅문의 붕봉차트에 불빛을 받으며 홀로 앉아계셨습니다. 저는 프리미어 오렌지 주스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무과당입니다. 전 얼른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에 좋다는 토마토 주스를 바꿔 다시 건넸습니다. 선생님은 그제야 마음을 푸시고 그동안 제 거래 내역을 쭉 훑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종목이 농무바이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봤고 쌍바닥도 확인했고 거래량도 분출했고 종투실 고수님도 전 고점을 돌파하면 좋다고 했는데 4200원에 샀던 것이 5120원까지 올라갔는데 몽환이 있다 결국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백록수님이 말한 거짓 돌파 연루봅니다 선생님은 제 거래를 쭉 보시더니 자넨 남들 팔때 뭐했나? 남들 다 팔고 사우나 가서 맞은먹을 때 도대체 뭐했나. 그리고 돈을 크게 벌려면 시장 주도주를 잡아야 하네. 시장 주도주. 어. 드디어 그 선생님께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뭐 이런 대표 우량주에 투자하시는구나. 과연 고수는 뭔가 다르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잘 모르는 주식 많이 먹겠다고 한 내가 잘못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단숨에 100% 200% 먹겠다는 저의 욕심이 잘못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야 떨어질 때도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 강하게 오르는 법이지. 자이 종목 한번 보게 아름답지 않은가? 우리 개미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종목이지. 그때가 종합이 올해 최저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시장이 이제 시장 주도주 업종 대표주들의 반등으로 강하게 상승하겠지. 그러나 그러나 선생님의 주도주는 하이닉스 현대건설 삼성전자, 우리 투자증권, 이 아닌, 바로, 바른손이었습니다. 육부 나는 누구냐? 아침에는 손절매를 할수 있는 정신력 강화 훈련으로, 혹한의 추위에서도 떨어지는 폭포를 맞으며 훈련하고, 점심에는 고점에서의 이익 실현을 할수 있는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양손에 물동이를 치고, 머리에 3단 밥상을 하며 외줄타기하고, 저녁에는 오른손 클릭 스피드를 강화하기 위해, 한 손가락으로 물고 나무를 서며 고요한 새벽 분봉에 집중하기 위해 거북표 촛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연습을 하는 대신에 선생님께서는 바른 손을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막판 세일이야 미수 몰빵이네 어차피 버린 몸더 잃을 것도 없고 돈 300만원 없는 생치자라는 심정으로 선생님과 바른 손을 매수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거의 900대 초반이었고 모든 종목이 61선에 내려간 사항이었죠. 선생님 말로는 바른손이 상풀이면 종합과 코스닥이 휘청된다고 했죠. 바른손은 상한가 들어가는 시간도 항상 2시쯤이었습니다. 시가로 7-9%로 에서 급등시킨 후 2시쯤 돼서 상한가 진입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좋은 주식이라고 개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무척 덕망 있는 세력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4 0 0원대에 샀던 바른손이 700원대가 되었습니다. 손에는곧 회복됐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달 동안 아무리 매매해도 안 됐는데 다음 며칠 만에 본절을 회복했습니다. 그저 놀랄 따름이었죠. 바른 손이 이상급등 종목이 되고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전 아주 만족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군요. 제대로 가는 종목은 이상급등 종목이 되어야 한다. 이상급등이 되어야 진검승부가 된다며 호시탐탐 이상급등 해제를 노렸습니다. 이상급 등 해제와 동시에 미수, 풀베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2에서 3번의 상한가 따라잡기로 모든 것이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선생님과 매매를 같이 했습니다. 바른손 매매할 때는 다행히 시간이 많아 할수 있었는데 그리고는 바빠서 일주일에 몇번 아침에 잠깐 PC방에 갈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코스닥에 S섬유란 종목이 있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평소에 만주 이하로 거래되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오늘은 세력 놀이를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세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세력이라니요? 800만원의 증거금까지 해도 2000도 안되는 돈인데 속으로 생각했죠. 선생님은 며칠을 호시탐탐 연구했다고 하시더군요. 저항선을 뚫어주는 것, 개미의 투심을 자극하는 것, 일단 물량의 3분의 1을 플러스 10%대의 매도를 걸고, 품봉을 보시면서 추세의 분기점에서 한두 후가 높여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호가 갭과 거래량이 적은 탓에 선생님이 적은 돈이지만 높게 사면 갑자기 4에서 5%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거래량을 체크하며 호가를 올리자 개미들이 슬슬 물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승을 확신한 개미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선생님이 매도 걸어놓은 물량을 사더군요. 남은 돈과 매도 된 돈은 다시 플러스 7, 플러스 6, 플러스 5 자신의 물량으로 채우고 오전동안 총 6%의 수익을 내며 오전장을 마감하더니 쟁반짜장을 드셨습니다. 자본금 15억의 소형주지만 단 2천만원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상급 등 종목에 대한 매매공략,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들어가기, 세력매집 흔적, 각종목 세력의 성격 등등을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런건 기억이 나네요. 주식은 애인과 같아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함께하라. 자신을 괴롭히고 절망에 빠뜨리고 잠을 설치게 하는 애인과는 빨리 헤어져라.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해줄 애인은 세상에 참 많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공허함, 이 허전함, 현실 경제학의 문제가 저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부 시세 중도, 베이트레이더의 생활은 괴로웠습니다. 세상의 온갖 걱정을 다해야 하고, 이레크 전쟁, 원유 비축량 감소, 조영남 형님한테 빌린 듯한 뿔테 안경을 쓴 미국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소비자 어쩌고 지수, 다우 지수, 위케이지수, 심지어는 올해 여름이 덥네 만에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50%의 확률에 기생하고 종속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변수들에 민감하다는 현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전업도 아니고 출장도 자자 매매의 일관성도 지속성도 없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내 인생에 뭔가 나사가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처음 주식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여윳돈으로 그저 은행 이자 정도만 수익이 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욕심은 커지고 일주일에 몇십프의 상승도 눈으로 보고 또 그에 못지않은 하락도 보고 점점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걱정하고 상한가 진입한 종목을 오버나이트하면 내일이 걱정돼 안절부절 못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걱정하며 온갖 증권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종목에 대해 알아보고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식하고 나서의 몇 가지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점 시세에 중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시세를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통 지통에 치유됐던 무좀균도 21선 타고 슬금슬금 기어오르는 것 같고 입이 쩍쩍 마르며 고속도로 지나가다 옆에 펼쳐진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저 산은 쌍바닥이 한내 상봉으로 무너졌네 하기들 반복하고 앞산에 높게 솟은 송신탑을 보며 보점에서의 터진 강한 음봉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하면 거짓말 조금 더 보탬 셈입니다. 아무튼 시시각각 인터넷에서 시세 조회를 반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당구를 처음 입문할 때 지나가다 백열등만 봐도 당구공으로 보이던 증세랑 비슷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로 증권 방송에 고정되어 있고 저녁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미국 장의 흐름을 봐야 곱게 잠이 왔습니다. 장이 끝나도 온갖 증권 사이트를 전전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신호등을 봐도 빨간색 신호에 양봉으로 착각하고 진입하려고 하고 파란색 신호에 놀라 뒤로 후진했다고 말하면 모두 거짓이라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주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왠지 주말이 싱겁게 느껴지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엄습하는 긴장감도 내일장의 기대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르냐, 아님 내리냐, 양봉이냐, 음봉이냐, 죽느냐, 사느냐 전 일단 매매를 중지하고 증권계좌의 롤을 모두 은행으로 돌리고 영웅문 차트를 닫았습니다. 때는 이제 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웠고. 여름이라 하기에는 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동생이 집 산다고 빌려간 천오백만 원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뭐이 돈으로 뭐하지? 은행에 넣어두긴 너무 아깝고 때는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하기엔 액수가 너무 큰거 아니야? 그렇다고 선생님 다시 찾아가 단타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우양주 사놓고 눈 감고 귀 감고 있을까? 어쩐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그라운드 고수의 도움을 받으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하 PC방 고수가 아닌 업그라운드 고수의 자문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제8부 고수를 찾아서 먼저 미리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이름과 예명을 걸고 활약하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총아자본의꽃 안전경쟁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들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긴칼 옆에 차고 냉혹한 시장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리고 아들, 딸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누굴 욕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투자 판단과 손익은 스스로가 져야 한다고 말을 하니 말입니다. 투자 금액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보통 애널 가입비가 20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곳은 100만원도 하더군요. 황금압이라도 났는지 궁금합니다.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투자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1에서 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응, 수수료라고 생각하지 뭐. 돈좀 쓰고 편하게 매매하자. 뭔가 있으니까 돈도 받으며 종목 추천도 하고 시장예측도 하는 것 아니겠어? 먼저, 전문가로 몇몇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추천, 하루시황 전달, SMS, 직접 통화 장중 생방송 등등 많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장중 생방송을 이틀인가 한 적이 있는데 뭔가 울린듯 사고 팔아야 하고 종목도 많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걸 가지고 자신이 추천했다고 우기더군요 그리고 장중 생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장중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가령 삼성전자나 연대차 매매하는데 장중 생방송이 필요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오늘 좋군요 음 응, 점심에 더 좋군요 외인들이 좀 사서 그런나 종가도 좋겠죠 그럼 회원님들 커피나 한잔 하면서 채팅이나 좀 하죠 제가 했던 고수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따라하며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생님하고 차이는 있었죠 선생님이 바른손과 로이트 같은 종목을 매매했다면 이 고수는 LG전자 대우증권 현대건설 뭐 이런걸로 매매를 했으니깐요. 수익이 많이 주는 것이 진정한 우량주의다란 선생님의 정의라면 고수의 종목은 그야말로 푸실주였죠.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우증권 현대건설 이런 종목 매매했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텐데 안났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더 열받습니다. 지지되면 사고저점 깨면 정리하고 좀 쥐꼬리만한 수익나면 이익실환 그리고 난 다음엔 급등 이래저래 샀다 팔았다 하니 20% 수익 날 것이 7-8% 수익으로 끝이 났습니다. 증시 격언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으면 20% 수익이 날 것을 고수라고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 팔려고 기교를 부리니 7-8% 수익밖에 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스닥 종목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거래소에서 번돈 코스닥에 갖다 바치기를 수차례 하니 수익이 나질 않았습니다. 두달 했는데 종지가 200포인트 상승할 동안 딱두달 가입비 벌었더군.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가입했는데 이번 달까지 그 돈을 냈습니다. 한 번은 업그라운드 고수 가입하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당분간 얼굴 못 뵙겠네요. 응좀 심심하겠군. 그럼 이제 쟁반 짜장 못 먹겠군. 우리 동네는 2인분이 기본이라. 선생님 모두어달 장기적으로 살만한 건 없나요? 두어 달식이나 그런 종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네. 응. 그래서 업그라운드가 추천한 종목을 은근 슬쩍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공공소프트 어떻습니까? 오늘은 힘들겠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괜찮긴 한데 그 물량으로 오늘 상황과 힘들어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양지의 고수를 만나면 좀더 마음 편히 매매를 할줄 알았습니다. 그냥 사놓고 때 되면 좋은 가격에 팔면 될줄 알았죠. 하지만 별로 편한 게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고 종지가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하고 종지 몇 포인트 지지되면 사라고 하지만 종지가 몇 포인트 지지되다가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전문가는 말을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처럼 종목도 꼼꼼히 따져야 돈을 벌수 있다고 아니 제가 삼성전자 주주라 해도 어딜 디 찾아가야 기업을 알수 있습니까? 출장 나온 삼성서비스센터 직원한테 물어야 하는지 아님 뭐 구미공장 이런데 찾아가야 하나요? 부동산은 값 내려도 집이라도 짓지 주식은 떨어지면 어따가 쓰냐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고수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리스크에 비하면 수익은 너무 작고 수익에 비하면 이용료는 너무 비쌌습니다. 수익 나면 고수 덕분이요. 손실나면 내 탓이니까요. 어쨌거나, 투자 판단과 손익은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니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부부, 타산지석. 저는 올해 거의 150개에 가까운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종목은 매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타 시절에 하루에 10여 개씩 하던 기록이 남아서 그렇지만 아무튼 모든 주식을 3일 이상 가지고 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총 투자 원금은 2천만원이었고 1년 동안 주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날이 29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간 1월에서 10월 31일 총 투자 금액 1976만 1600원 평가손익 마이너스 45만 6915원 수익률 마이너스 2.31% 저는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가 이만한 손해로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5 0 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수익률은 왜 그럴까요? 이만한 적립식 펀드 수익률이 거의 30에서 50%는 기본인데 제 수익률은 왜 이럴까요? 저는 주강도 두 번이나 보고 단거라 작업도 하고 지하 고수 한 명, 지상 고수 두 명을 만났는데도 제 수익률은 왜이 모양일까요? 제가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스탠다드한 개미이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나는대로 좋은 대학도 나왔고, 눈치 빠르게 세상 살아가고, 날렵하게 대응한다면, 저의 와이프가 비웃겠지만, 어쨌든 중간은 갑니다. 그런데 왜 수익이 이럴까요? 스토캐스트, 일목 균형표, 투자 심리선 이격도, 매트, 웨시아이 등등. 수많은 보조 지표를 보며, 모두 분명 골드크로스이고, 분명 쌍바닥인데, 왜 항상 손해를 볼까요? 상바닥 매매, 추사선 매매, 박스콘 돌파 매매 다 했는데 왜 손해를 볼까요? 11월 초 종지가 급반등할 때였습니다. 그동안도 자잘한 종목으로 매매를 할 때였는데 제가 중국으로 한 달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전부 처분했는데 여기 개미들닷컴 전문가, 분석실의 전문가이신 파동지기와 욕지도 어르신도 종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한경어우의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달마 대사님도 종지가 다시 급반등하여 상승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말하는 우량주 업종 대표주를 사놓고 중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와이프 보고 팔라고 말해놨습니다. 대표은행, 대표자동차 하나씩 사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전 원래 이런 종목 투자를 안합니다. 뭐 얼마나 벌어다주겠어. 하루에 1에서 2% 오르면 많이 오르는데 그저 손에만 보지 말아라. 성격도 좀 급해서 빨리 안 오르면 바로 팔고 싱싱한 놈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는 정신없이 일 마치고 12월 초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영웅문을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수익이 20%나 있었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원래 성격이 느긋하고 사실 별 관심도 없고 와이프 말에 의하면 개미들 닷컴이나 다른 애널분들이 종지가 꺾이지 않는 한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오일선 깨고 밑에서 좀 흔들리면 바로 팔고 다른 종목 들어갔을 텐데 종지가 꺾이지 않는 한 들고 갔던 것이 수익의 요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홀딩 중입니다. 다른 여러 훌륭한 고수분들이 개별 종목이 아닌 종지가 조정이라고 말하면 이익 시한할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20% 수익이 뭐 별거냐고 라할수 있습니다. 저도 바른 손으로 2주 만에 100% 수익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젊음을 주식에 바쳤고 모니터를 보며 피 눈물도 흘렸고 명문대 출신에 잘 나가던 자신의 삶이 주식으로 망가지는 것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얻은 무공입니다. 그건 제 기술이 아니고 제가 쉽게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무공을 배우려면 저도 마찬가지로 젊음을 바쳐야 하고 피 눈물을 흘려야 하고 목청이 갈라져야 비로소 나만의 도복과 드금의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여기 많은 고수분들이 지수대표주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저도 그분들 심정을 압니다. 몇백만원 가지고 투자하는데, 현대차, 삼성전자, 국민은행 이런 종목으로 언제 돈 버냐 아실겁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 지금도 차트를 계속 보면, 이익 실현하고 더 싱싱한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주도주 중에 주도주, 증권주 중에 대우증권을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올해 대우증권을 올해 초에 사서 지금까지 홀딩했으면, 거의 3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 올초부터 대우증권을 쌍바닥에 사서 쌍봉이 무너질 때 팔기를 세번 반복했으면 누적 수익률은 배가 됩니다. 500이었으면 1500, 2000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 상승률이 적었던 삼성전자도 50% 수익은 났고 마찬가지로 종지의 상승과 조정에 몸을 실었으면 수익은 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 짧은 시기에 고수를 찾았습니다. 다음 글에는 내가 찾은 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길었던 글을 마칠까 합니다. 10. 고수의 길주식시장의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서없이 너무 긴 글을 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제가 바로 개미 중에 개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만 오르다 은봉하나 만나면 흔들리고 많이 내려도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폭등할 날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개미입니다. 주식을 알고 지낸 올해 한 해를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에 들어온 저와 같은 개미 분들에게 저의 지난 일년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고수님들이 아무리 종합주가지수와 함께하는 오량주를 사서 수익이 내라고 해도 일반 개미들은 그 말에 코 웃음을 칩니다. 왜냐 다른 여러 코스닥 종목은 정신없이 정신없이 오르는데 그런 우량주들은 가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목을 연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깜짝 놀랄만한 테마가 어디없나뭐 이런거 없을까? 주식회사 위성나노바이오로보 센터테인먼트 이런 회사 어디없나 아님 내가 만들어? 우리 개미들은 나노기술로 배양된 체세포 줄기 반도체를 이식한 로봇이 음반과 영화 출연으로 공중파와 dmb방송까지 석권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있는 회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개미들이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저는 주식을 해서 여러 가지를 잃었습니다. 일단 주식에 너무 몰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는 일의 주식 때문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주식의 등락에 따른 기분 변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내가 잘못 매매해서 얻을 결과를 괜히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문화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세상의 일이 오르고 내리는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잘한 생활의 즐거움, 배려, 사랑, 이해, 존중 등 많은 감정들로 이루어지고 어우러져 있는데 이번 1년은 오르고 내리고 양봉, 은봉만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좀더알수 있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기업이 없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대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만 있는 줄 알았듯이 저는 나이 먹도록 삼성, 현대, 포항제철, SK, LG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간판에서 아는 회사가 나오면 아, 그 회사 인터넷 솔루션을 하는 회사지 저 회사는 요즘 바이오에 투자하고 한다고 그러던데 하며 아는 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좀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움직임이 단지 하나의 변수로만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로 움직이고 여론이 형성하고 그 여론이 큰 물결이 되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흔히들 말하는 철이 들었다는 것이겠죠. 주식으로 인한 내차 대조표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 좋은 장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플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수도 만났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스릴 만점에 온갖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 믿고 사는 주식이 상한가에 갔는데 하필 그날 윗사람한테 엄청 깨졌는데 그래도 견딜 만하더군요. 왜냐? 나 상한가야. 똥 더러워서 피하냐? 나 상한가라고. 주식이 스트레스도 많이 줬지만 저한테 기쁨도 주고 지식도 주고 인생도 알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열심히 연구해 모든 보조지표와 분봉, 일봉, 주봉을 분석하며 세력과 외인 구단들을 무릎불리고 어설픈 영어로 개다웃 셔트더 마우스업 하고 싶지만 그건 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고수가 되려고 합니다. 주식고수의 구문뒤로 하고 저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고수가 되려고 합니다. 떨어지는 폭포수 밑에서 가부좌를 틀고 이랍의 공력에 봉화가 꺼지는 내공이 쌓이도록 재 분야에서 고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 동고동락했던 종목들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기업들이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주식을 안할 거냐고요? 참말해요안 하긴 왜안 합니까?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주식에 대한 분석과 예측, 대항의 영역을 고수, 전문가에게 넘길까 합니다. 보조지표를 비롯한 환율, 금리 외생변수, 나스닥 지수 소비자, 지수를 전문가에게 넘기렵니다전 그저 많은 고수와 전문가들이 시장이 살아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고 상공으로 무너져 조정이라고 하면 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고수들이 말하는 대세 상승이 깨지고 조정이라고 말하면 주식을 그만둘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고요. 그것도 해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유명한 업종 대표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저같이 음복 몇 개에 놀라 팔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만의 고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 하, 하.